아, 나 너무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술 그만큼 그만큼. 그만. 어 화장실 좀 <웃음> 어, 화장실 좀 갈게요. 네네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<웃음> 아 죄송해요 제가 제가 먼저 좀 화장실 좀살게요 <웃음> 아 <목소리> 아니요 아니요. 등등들기지 마세요. 그럼 더다 도다... <목소리> 응, 응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, 죄송해요 어? <웃음> 신입이다 <웃음> 미안해요 내가 속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, 기다려봐요 내가 내가 금방 이거 취해줄게요 잠시 잠시만요 아니요 이거 이거 안 부셔져요 어? 씨,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물어줄게요 두 배로 물어줄게요 나돈 많아 <웃음> 다 치웠다 다 치웠으니까 이제 쓰셔도 돼요 <웃음> 그럼 저는 여기서 잠깐만 조금만 쉬다가 나겠습니다. 네. 조금만 조금만 자다가 자다 갈 테니까 사용하세요. 네. 네. 어디 가요? <웃음> 아, 아, 나못 일어나는데. 아, 집에, <웃음> 집에 못 가는데. 응. 아, 어디 간다고, 집에. 아, 집 어딘지 몰라요. 어, 기억 안 나. 응. <웃음> 신입이면 신입답게 그냥 먼저 가요. 나 기억 안 난다니까. 조그마 가지고 아죽겠네 아, 택시 안데 아, 택시 타면 택시 타면 또또 또 쏠릴 것 같아요 아, 택시 안돼 안돼요 안 돼요. 아 집에 집에 그럼 아아 아, 그럼 <웃음> 여기서 자자 음 쪼미 어, 어디가 나랑 자야지 나랑 자자 언니랑 같이 자요 언니가 손만 잡고 잘게요 <웃음> 가지마 가지마 겁나 짜증나 진짜 겁나 패줄거야 이게 나라냐? 넌 너나 지켜 난나 지킬테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서 자자 손만 잡고 잔다니까 내가 뭐 한대? 가자 가자 나 얼마 전에 이사해서 집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. 혼자 자는 건 무섭고. 신입이, 언니가 손만 잡고 잘게요. 그러니까 같이 가줘요. 안 올게요.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울겠습니다 <웃음> 같이 가주는 거예요? <웃음> 가자 가자 진짜 가자 나 아무것도 안 부수고 잠만 잘다가 나올 거예요 대신 손은 잡아줘요. 무서우니까. 아지 손은 잡아줘. 나 잔다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. 혼자 자는 거 무섭단 말이야. 근데 신입이 나보다 어린 거 맞죠? 에이. 내가 언닌 거 맞죠? <웃음> 가자 갑신다 가요 <웃음>